자, Shift A를 눌러서 선을 추가해줍니다. 자, 안 보이니까 적당히 위로 올려서 옆으로 빼줍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아무 변화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마 r 리얼 퓨리뷰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위에 렌더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 지금 멀리서 보면 계속 그릇이 자그러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값을 좀더더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직 자그러지는데 제가 렌더샷을 어차피 한이 정도 구도로 찍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자, 오른쪽 프로퍼티 창에서 전구를 누르면 이 라이트 세팅 값이 나오는데 자, 스트렝스 값을 한4 정도 줘보겠습니다. 어, 너무 밝아진 것 같아서 한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얼추 적당해진 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은 그림자가 너무 위쪽에서 직각으로 비추는 것 같아서 각도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태양을 선택해주고 로테이션을 눌러준 다음에 자, 축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회전하면 그림자가 각도가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X축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. 보다 보니 이 컵도 높이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좀 높여주겠습니다. 이 젓가락도 크기가 많이 작아진 느낌이 들어서 좀 키워주겠습니다. 작업할 때는 몰랐는데 마지막에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좀 스케일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젓가락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동 키를 두번 누르면. 이렇게 모양을 해치지 않고 라인을 따라서 이동합니다. 김을 돌릴 때 썼던 오브젝트 중심으로 로테이션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. G를 두번안 누르고 그냥 속축으로 이동하면 이 식으로 그릇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정도 주도록 하고요. 이제. 자 이제 젓가락이 뭉퉁해져가지고 다시 또좀 줄이고 네. 간격도 좀 줄여주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는 이제 랜더샷을 찍을 것인데 랜더샷을 찍으려면 카메라를 추가해줘야 됩니다. 카메라를 추가하는 방법은 똑같이 Shift-A를 누른 다음에 카메라를 눌러주면 됩니다. 자, 카메라를 추가하시면, 자, 저기 카메라가 추가되어 있는데, 먼저 이 카메라를 좀 이동으로 올려줍니다. 이렇게 보시면, 0번을 누르시면, 자, 이 카메라가 지금 보고 있는 뷰가 나오게 됩니다. 이거를 지키를 누른 다음에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, 적당히 일단 뒤로 빼주시고, 제로키를 다시 누른 다음에 이 카메라를 제가 화면을 이동하는 대로 카메라도 이동하는 옵션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N키를 누르고 뷰에 들어가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하시면 이제 제가 회전을 할때 카메라도 같이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서 제가 원하는 구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메라 투뷰끝나 다음에 일단 확대 좀 해주겠습니다. 다음 다시 카메라 투 뷰를 켜서 조정 좀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경우 원근감을 먹은 카메라인 상태인데 저는 원근감이 없는 카메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메라 옵션에서 퍼스펙티브를 오토그래픽으로 바꾸면 이렇게 원근감이 제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필로 확대 축소를 할수 없으므로 오토그래픽 스케일을 이렇게 값을 건드려서 확대 축소를 해줍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. 위에 프린터 모양을 누르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. 1600에서 9 0 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단 카메라 에뷰 옵션을 꺼 주시고요 자 이제 0더샷을 찍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몇 가지 세팅을 더해 주겠습니다 자에디트포인퍼런스에들어가서이시템에 들어가 보에 들어가 보면 코다와 옵틱스란 게 있는데, 코다나 옵틱스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제 프린터 위에 렌더 프로퍼티스가 있는데,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진인 e e b 를끄고 밑에 사이클을 눌러줍니다. 자 사이클로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이클 밑에 보면, 디바이스가 CPU로 되어 있는데, GPU 컴퓨터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,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데,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밑에, View Layer Properties란 걸 들어가면, Denoising Data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, 그것도 체크해 줍니다. 이 Denoising Data는, 지금 보시면, 그림자에 노이즈가 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렌더를 해도 실제로 이렇게 노이즈가 껴서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디노이징 데이터라는 것을 켜두고 렌더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. 렌더할 때 품질을 또 좋게 하고 싶으면 샘플링에 렌더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너무 많이 올리면 렌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증가니까. 하 적당히 올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렌더를 하겠습니다 F12키를 눌러 주시고요 렌더가 시작됩니다 자, 이 렌더 속도 같은 경우 그래픽카드 개수나 그래픽카드가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렌더가 완료되었습니다 마른바 와 같이 이렇게 노이즈가 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컴포지팅 탭으로 가줍니다. 그 다음에 유즈 노드를 체크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방금 랜더한 게 있는데 이 간격을 좀 늘려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똑같이 서치를 할수 있는데 디노이즈를 쳐줍니다. 자이 가운데 그대로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 연결이 되는데 밑에 노말이랑 또 알베도를 연결해 줍니다.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는데 자, 스페이스나 시프트 키를 눌러서 저 위에 서치해서 뷰어를 쳐줍니다. 자이 뷰어를 똑같이 자클릭해서 배치해주고요. 이 이미지를 뷰어 노드에 연결하면 이렇게 미리보기가 뜨게 됩니다. 자 지금 보시면 그림자의 노이즈가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. 자이 사진을 이제 저장해 볼 것인데 F 1 1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렌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자 지금 렌더링 결과 샷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왼쪽 사진을 눌러서 뷰어 노드로 바꿔줍니다. 자 그럼 이 노이즈 제거된 렌더 샷이 나오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고 Save As를 눌러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어 덮밥 만들어 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, 다음 강의는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플래스 원0 1 강의에서 맨첫 번째로 나올 수업인 수조 반드로 보기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수조 영상을 올린 뒤에는 제 다른 강의는 어떤 것을 만드는지 소개 영상을 차례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띵준이었습니다.